t h f e i n g of i t a n t n g e 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양. 석군입니다. 음. 아, 저희는 지금 여기 목포 여객터미널 앞에 지금 주차를 했고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뭐 뻔하겠죠. 내일 제주도 가는 배를 타려고 왔고요. 지금 시간이 1시 36분인데 저희가 내일 오전 9시 되거든요. 맞아요. 네, 차량 선적을 하려면 6시 40분부터 선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한5시랑 정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바로 잠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오빠는 운전했으니까 어, 나는 너무 설레인단 말이야 운전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와서 <웃음> 제가 아직 이게 오래 한것 같은데도 아직 적응이 잘안 돼서 90km 정도로 오니까 엄청 오래 걸리긴 네, 했어요 엄청 오래 걸리고 중간에 한 10시 정도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까 해서 갔는데 문을 식당이 10시에 끝나더라고요 역시 끝난 게 아니라 시 전에 식당이 끝나더라고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또 막상 지금 먹으려고 하니 또 자야 되니까 네. 또 내일 아침에 또안 좋을까 봐 케미카에 먹... 먹을 것도 많은데 지금 못 먹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지금 빨리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 선적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중 인사해야지. 안녕. 안녕.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지금은 6시 40분이고요. 아, 잠깐만, 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승선시간이 다 돼서, 이제 네, 슬슬 준비해서 차량 승선하도, 차량 승선하, <웃음> 바람이 안 들어. <웃음> 차량 승선하, 승선 시간이 다 돼서 차량을 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잡... 잔거 같지 않는 <웃음> 잡는, 잤는데 잔거 같지가 않고 얼굴이 다, 다 부러운 것 같아 근데 띵띵뿡인 것 같은데 이따가 뵙겠습니다 죽았네 옷을... 그냥 이렇게 입고 가서 자다가 일어나 옷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또 자고 자자 <웃음> 이따 만나요 가자 아, ру inv l o 와... 차좀 있다 뭐 검사 안하나? 조금만 기다려 이제 내릴거야 왜? 어? 네? 그런거 같은데 한 번? 저는 이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스트이랑한께 내려볼게요 잘 부탁해요 아녕요 네. 네. <웃음> 그 자동차 등록증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등록증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사장님. 제작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길이랑 다 나오거든요. 5500. 중량도랑 예, 중량도 위에 있어요. 3 3 33135요. 이게 자동차 등록이 예. 캠핑카로 등록돼 있어요. 예, 있죠? 예. 네, 잠시만요. 예.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재원이랑 무게 정보 때문에 이런다님은 아, 아, 아, 아, 차량을 아, 아, 선지고 예. 아, 선적을 해서 신분증 간단한 소식품을 챙기셔서 앞에 보시는 길게 여기 터미널로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차량은 좌측으로 가시면 아, 차서 예. 예, 캠핑카로 오시는 분들은 그 제작증이나 혹, 혹은 등록증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차량 정보를 여기 선적하시는 분이 확인할 수 있게 서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모르고 왔다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캠핑카를 출고해서 이 정보를 폰에 조금 저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행히 그걸 보여드렸더니 확인이 돼서 다행이네요. 저도 네 번째 지금 차를 갖고 가는 건데 맨날 이거 SUV만 가져가다가 이렇게 캠핑카로 가니까.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고 하네요 저는 지금 주차를 다 했고요 이제 저도 이제 나가서 통통장님이랑 세징이랑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떼징이와 통통녕님이 산책, 중이 산책 중이네요 산책 중이네요 아빠. 아빠못알아 그냥 지나가볼게 야너왜못 알아봐 어? 오빠 아니 떼징이는 지금 저 냄새에 푹 빠져서 오빠, 오빠 냄새못맡잖이 바보 강아지 <웃음> 오빠 냄새는 없는 걸로 이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채지이 귀여워. <웃음> 귀여워.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내나요? 아, 보고 계실 때, 내릴 때. 감사합니다. 네. 배 타러 간다. 배 타러 간다. 세 번째 배다. 네 번째 배아니야 아니 아니 우리가 블루나르 타봤고 실버클라드 어. 타봤고 아. 카페리온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는 낮은 데서 들어가네 어 그렇네 나 그게 마음에 든다 이야 진짜 커 어떡해? 완전 크다 역시 제주도 가는 배는 커요 네 안녕하십니까 혜정이 입장. 안녕하세요. 리티단이 아무튼 예? 작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오신 안녕하세요. 우. 깔아테깔아 있던 혜정이 보이세요.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대주처럼 보이는데? 대주야우 <웃음> 시바 파게트 있어. 바리에리일에어저편 7일에 일 7일에 7일에 7일에 7일에 고배에 7일에 7일에 7일에 7일에 7일에 0일에 7일에 7일일호오 여기 뭐야? 그때 그거네 영화도. 영화관 일에 7일에 7일에 아, 여기 안 만에. 음. 600. 어, 3 0 0 3,000. 3,000. 3,000. 3 0 0 3 0 3,000. 3 7 0 0 3,000. 3,000. 3,000. 3,000. 3 0어0 3,000. 에0 0 0 3,000. 3,000. 여기 0 0 3 0 0 6층이에요 벌써? 어. 아, 그러니까 일, 거기 밑에는 응. 주차. 아 우리 604오 회전. 아 패커놈이 있네 패커놈. 패커놈이 아, 아 귀여워 이거 어떻게? 어. 안녕. 들로와 안돼 안돼. 어? 이징이랑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 이징아 이징 징징. 지 징... 흥분했어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나나 봐 강아지는 음. 5 시간 동안 괴롭게 네 시간 네 시간 동안 10분. 괴롭겠는데? 는 펫가든이라고 엄청 조그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여 공간으로 나와서 돼지가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와. 귀여워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배 타고 들리나지안 아! 바람이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고요 오빠는 떼등이랑 실어갔고 저는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오! 바람 장난 아니다 실버클라우드 타고 갔을 때랑 느낌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여기는 식당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카페, 그 다음에 호프집 이런게 넓게 되어있어서 편의시설이 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오락실, 영화관, 그 다음에 마사지 받는 곳도 되게 많고요 빨리 제주도에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제주도에서 만나요. 이차타러 가고 있어요. 해봤어? 이로 어. 지나갈 수 있어? 어. 오, 바로 도착해. 우리 안락이. 저희 이제 제주도 도착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차를 먼저 타러 가라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 저두 도착... 동시에 거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배가 지금? 아직 돌 도착했는지 복잡해서 미리 차량 타신 분들만 내려오라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진짜 캠비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캐빈 들어가서 레모네이드 가져왔어요 맛있네 내 떼징이가 엄청 기특해 이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세상 얌전해 패존에서도 너무 얌전했고 너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강아지야. 아이고 귀여워. 패존이 그러니까 음. 한 명에 지지면그치다 같이 짖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한 강아지가 와우 이러면 저기서 와우 와우 와 이러는데 대신이는 음 너네는 지서라 나는 나는 아무렇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나이 연륜에서 못어나는 바이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빨리 닷을 내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제주도 공기를 빨리 마치고 싶어요. 저희 이제 제주, 어, 배 안에서 진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아까 아, 주차로 내려와서, 아, 주차로 한다. 차로 이제 내려와서, 차에서 한 시간 정도 있었죠? 한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아, 뭐, 일로 왔네, 얘가. 어. 그래서, 어, 진짜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무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웃음> 무계획 캠핑카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저기 <웃음> 등대 Okay. 뭐, 뭐, 뭐, 어, 거기 말일걸? 아, 저희는 지금 제주도 애월 쪽에 한 노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 제주도 올때 여러 군데 많이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위성 지도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던 데가 은근히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곳은 좀 급하게 검색해 가지고 다른 분의 정보를 토대로 온 곳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뒤로 보면 바다가 쭉 보이는 보이시죠? 좀고즈역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캠핑카 타고 제주도는 처음인데 네, 오면서도 좀 설레, 설렜었고요 도착하고 나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자차로는 뼈징이와 함께 세 번을 왔었는데 음, 그때랑은 확실히 달라요 뭔가 뭐 숙소에 대한 압박감도 적고 뭐 편하게 아무 데서나 좀쉴수 있는 장점 이런 것도 있어서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이런 뷰를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잠을 살수 있다라는 큰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I'm l o o n t f i n s You're like a stone on my pillow. I don't make a sound when I shut the door. Uh, you don't have to wake up yet. Uh, we can spend our day in bed. I'll put the TV in the room. We'll have a Netflix marathon. K saxophone. y o u r f a v i t s o f r a t e m o s i c g o n e a o l t h e w a h b a r h t o n Oh. Yeah. Shut the lights, go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Oh. Oh. o Oh. Oh. Oh. h o o o o o h 불빛 하나가 있으니까 의지가 되니 네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같아 지금 딱 저희 이거 가스를딱 하나 켜놨는데 요 주위만 살짝 밝은 느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여기 완전 생노지라서 아무도 네, 없긴 해. 이런 데를 가고 싶긴 했었지 예전부터 저희가 노지를 좋아, 좋아한다고 좋아 해야 되나? 그렇죠 노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솔직히 남자 혼자는 어떻게 되는데 이 여성분들은 조금 생리적인 문제 아니, 뭐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알락기 덕분에 이렇게 이렇게도 올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님께서 첫날밤에 제주 첫날밤 제주 버킷리스트 달성 기념 음. 안주도 술이랑 이렇게 준비해 자유. 주셔서 이게 뭐죠? 이거 그앱솔루트예요아 음. 진톤이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맛있네요 아좀 진하게 탔습니다 음, 느껴지네요 네. 음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저녁 먹을 때도 이분, 이분만 이분술 드시고 또 잠자 <웃음> 저는 옆에서 물 마시고 이제는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잘 거니까 간단하게 술한잔 하고 에 좋다이 이 분위기 좀 즐기고 아 진짜 제주도바다 <웃음> 떠나요 내 시선 <웃음> 너무 멋있는데 <웃음> 음. 여기 낚시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응 음. 근데 되게 어두운 데도 낚시를 하시네요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먹냐면요 아 이게 꿀이에요 아 꿀인데 꿀집이죠, 이게. 아, 꿀이랑 브릭치즈랑 해서. 네, 브릭치즈랑 해서, 이렇게, 같이 음. 드시면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 뭐, 이 브릭치즈? 네. 브릭치즈랑 크래퍼는 자주 먹었는데, 꿀이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다르네요. 이거 엘머니가 알려준 거야. 꼭. 음. 써줘. 아. <웃음> 네 이분...지금 분이십니다 맛있지?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